직 자나 보네. 오이 오이 사오짱. 감사오 자네. 어잘 왔네 그잘 왔네 잘 왔네 잘왔어잘 응. 왔네 잘 왔네 어, 잘그 자네. 뭔가... 그 자네가 점경 죽고 싶어 여기서 시시덕거리고 있던 것이냐. 왜?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요 아니요. 내 <웃음> 너를 어엿비욕에 오냐오냐 봐줬더니 너는 나를 아주 치치금이나 하는구나. <웃음> 갑자기 아니, 왜 화내. 어제밤 장삼범 그자가 점량의 이자를 두고 짓고선 농을 하게 내 걱정이 되어 하루 머물렀 그게 그리도 아낼 일인가? 됐다! 그놈이 그리 좋으면 그놈이랑 살아라. 난 빠져줄 터이니. 아이 뭔 소리야! 아 아니, 진짜 질투 오지네. 아, 자네 거기 서보시게. 아나 참.. 어? 어? 좋을지에 커플 브레이크 됐네? 아이 뭐요 이게? 하, 에? 저놈의 성질 언제나 아질지. 아 정말 진짜? 저 저러고 보내도 되는 거요? 그 저러다 말거니 자네는 너무 심리치지 말게. 아유 참나 원.. 그려 그래 아니 그 호랑이도 고양이거라고이 동족이라고 거시게 해준 것을 그, 그렇게 그 거시게 하면 쓰나 그지 그치, 그치. 음, 아이 그래도 자네도 얼른 가보슈 해가 떴으니 나도 가보겠네 음, 그래그래 고마우쌈 음, 음, 어디서 음냐 소리가 들리는데 자네 일은 아침 부터 여기서 모하는게 아까 뭐야 뭐야 아유. 아! 어 뭐야! 아유. 아니 뭐야 뭐야 이 사람 왜 여기있어? 아 아유, 근데 씨 부지런하게 일하러 오지 그, 않았나요? 뭐야? 이거 피 아니야? 아니, 아... 일을 하러 왔다고? 에이, 아, 아, 그러지, 그러지. 흰양이 자네 서신이 하나 왔어. 에이, 뭐야? 뭐요? 에이, 서신이 하나 왔어. 아, 아이구 아니 서신을 갖다 주려고 관리자가 여기까지 아... 온거슈 아유 그러지 그러지 내 자네 서신을 전하느라고 아침술도 아직 못 했네 같이 주막에 가겠는가? 아유 가슈 가슈 근데 여기 옷에 뭘 저세.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여기다가 흘려주? 아유 뭘? 아 이거 이 이거 그 어제 주막에 가총각 김치를 팔지 않았는가? 김치 국물이네 이거에 <웃음> 아, 아이고 얼른 갑시 갑슈 갑슈 아유 갓세 갔세, 갔세아 참나 <웃음> 이 사람 또 느려가지고 참 내가 또 템포 아유, 맞춰줘야지 또 아유 고맙네 고맙네 아이고 그 선생님 그 등장을 좀 때려줄까? 그러면 좀 빨리 갈텐데 아유, 한번 해보겠는가? 에이, 조슈, 조슈. 야, 내가 이렇게 퍽. No. 어? 어? 아이고, 왜안 시원하다. No.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oh, 시원하다. No. No.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가 아니잖아, 아이고, 지금. 시원하다. 어? 아이고. 아, 나름 관리 잘하고 이게 오 패시브로. 다, 아이고. 어? 패시브로 회기술 있는가? 더찌부둥하고 그렇구먼. 아유. 어, 아이 근데 이거 안 때려지네, 어? 그내 등딱지가 두꺼워가지고 아아! 섹시부스킬이 <웃음> 아, 회피구만! 아, 아니 근데 기술산 씨. 아, 아유 응. 기술산이라고 불러주는 겐가? 아유 좋네 아, 그고식이 <웃음> 아, 그... 그 아, 오늘도 아. 술 마실 것슈? 아 당연하지 이거 매일매일 매일 마셔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 아. 난리구나 아. 난리여 아. 아이고 다 왔다 아이고, 아이고. 먼저 들어가슈다 이거 서신을 좀 읽고 가고 슈. 아유 좋네 좋네 주막이 산에 있는가 아니 저 삐돌이 저기구만 아유 이리 오시게 월령사에 간 불상이 있던가 불상 뒤에 숨겨진 네. 곳을 통해 나를 만나러 올수 있다 응? 훼손된 책을 그래? 내어 고쳐준다고? 잠깐만 월령사? 아이고, 월령사가 어디야? 기려보겠어 아이고 아침 술 좋다 너자고 아침부터 술꽁꽁하다 아유, 음. 이 짝도 아침부터 슬퍼 먹는겨? 아, 아유 여기다 뭐있었고한잔 벌써 했지나. 아이거르 신극 그 간밥은 좀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니네 놈이 죽고 싶어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냐? 뭐요 뭐요? 아니 송지모리 누나. 시비 러니요 소이는 그저 아침 인사를 드리고. 려 그래. 니가 와서... 보기엔 내가 안녕해 보이나? 아이고 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해 보여. 아이고. 아이고. 그 그술맛 떠던 친니꺼지거라 어?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내가 지금 뭐? 주막이잖아요 누가? 아이고, 아니, 내가 무슨 짓을... 아니, 자네 대체 무슨 일인가? 왜 매번 아니, 이렇게 다치는가? 나는 바지롱 나는 바지롱 인사를 했을 뿐인데, 아휴, 내 자네 때문에 내명대로못 뭐 써야겠네. 어서 자네 집으로 가세. 아휴, 주마이자네는좀 있다고. 겠네 음. 자네는 좀 조심하게, 해. 내가 자네 때문에 명의가 다 되겠네. 아휴,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이 어서 조슈. 어? 뭐야 이거? 어? 주막이가 흘린 게인가? 어. 아니 원령사가 어디요 어, 오케이 오케이 좋소 조슈. 뭐지 뭐지? 주막이의 부탁. 어오 어, 조슈 조슈 조슈. 근데 이게, 누구 건지 어떻게 하는가 에? 부탁 <놀람> 좀 하겠네, 예. 아이? 고마움에 주는 음식이네. 아이고, 그렇구만. 어, 오! 댕장찌개! 오, 쫙, 탁, 탁. 내가 댕장찌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근데 이거, 누구네 집열쇠예요 그거 모르는데 그냥 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거야? 누구네 집 열쇠인지 모르면 은 그러면 내가 하나씩 달고 다녀봐야 되는 겨? 있었네. 아 장산범이네. 아 조슈 조슈 조슈 조슈. 아이고, 아이고 기술산 씨. 아 원령사가 어디유? 아이 그그절 아닌가 절? 아 여기 있는 절 이름이 원령사야. 아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응 음, 근데 기술산 씨그 턱에 침을 넣었는데. 에 아, 아, 그런가. 네 <웃음> 어젯밤에 흘렸는가 봐. 아... <웃음> 그러슈 그러슈 그 옷도 아유. 좀 빨아서 입으시고 응. 아유 참 빨기 귀찮은데 아유. 아유, 아유 모르겠다 아유, 아유, 아유. 거참 나는 핸얀 응. 드리블 서비스 갑니다 아유 잘 가시게 참나 여기 사람들 하여튼간 어, 하나씩 뭔가 나사빠져 있는 것 같다니까 근데 이거 지도에 봤을 때그 애들 집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던가 그쵸? 지도 보고 애들 집이 어딘지 한번 찾아가지고 봅시다 응. 보자, 보자. 아, 여기 가깝네. 어? 야, 근데 승대집은 왜 저렇게 조그매 저기가 망월궁, 보름터, 월령사, 사호, 강철이네 집은 개 큰데. 어? 삼범이네 어, 집도 크구만. 승대집은 왜 저렇게 조그매 <웃음> 뭐지? 어, 근데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네. 그쵸? 쭉 가가지고 내집 조금 지나가지고 있는 집옆이네 어. 그지, 그지. 장산범 응? 어? 뭐야? 나비는 뭐야? 일단 산범이는 집이고 승대집으로부터 아까 같이 갔잖아 그쵸? 왔네 왔네 왔네 산범이는 집 왔네 어. 어? 뭐야 여기? 아니 집에 연못이 있어? 대박이다 와.. 집 대박 좋은데? 흠거 음, 어, 계시오 졸라 작게 부르기 계시오 뭐야 이 꽃들 뭐야 어? 이거 그양귀비인가 그거 아니었어요? 무슨 꽃을 이렇게 방 안에다가 길러요? 창고 하나를 아예 그냥 고시이로 해버리네 흠 음, 계시오 와 집촌보게 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좋아 대박 좋다 어, 이거 뭐야 야씨 이긴 있었네 응야 이긴 있었네 아얘 이거 불 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이거 이러고 있다가는 어 이거, 이거 불 타지 않을까 아씨 이이찾았고 훼손된 장산범의 책? 이거 아까 전에 여기 누가 나한테 준 서신 있잖아 여기에 봤을 때 훼손된 책은 내가 고쳐주마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얘네 집에 들릴 걸 알고 있었던 건가? 음. 뭐야 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책장은 뭐지? 약간 시대를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얘가 되게 그걸 좋아하나봐 어? 이런 조형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다 뭐야? 잠깐 이거 뭐야? 아무튼 내가 애들 거? 어... 내가 애들 구하는데 잘 쓰겠다. 고맙다. 음. 이제 음. 이런 것도 있고... 발생선? 과거 일기 여기가... 서재인가 봐! 세벼 가도 괜찮겠지? 아니다아니다 아니다. 이거 있으면은.. 어? 기술사연씨한테 갖다주면은 기술사연씨가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응? 어? 그치 그치? 일단 나는 이 요괴들 거를 그냥 다 아주 그냥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난 털어가지고 애들 구해가지고 집에 갈 거야 어 여기, 내가 나중에, 얘들아, 어, 여기, 얘들아, 내가 나중에, 어, 애들 다 찾게 되면 너네한테 거시기한거 나중에 내가 다 바닥에다 뱉어놓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얘들아? 어차피 너네들은 내 말을 못 듣겠지만, 까르르 까까! 언제부터 생을 이어왔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삶이 지루하다. 우려하여 산행을 하는 중, 나무꾼을 만났다. 혼잣말을 하며 나무를 하길래 놀리려고 하는 말을 따라하였다. 신기하게도 나무꾼과 똑같은 목소리가 나왔고 나무꾼이 혼비백산하여 하산하는 꼴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목소리로 재미를 보고 있다. 상대모사 달인이네.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이름이 장산범인 게 진짜 그 장산범을 이야기하는 건가? 현대에도 장산범이라는 그런 깨비? 요게 요괴? 그런 존재에 대한 설화가 존재하잖아요. 마을 초입의 한 노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기에 혼을 사하여 주었다. 영혼을 거둘 수가 있어? 어제 밤에 애들 목소리 흉내 낸거 보니까 확실한 것 같기는 해. 근데 어제 흉내 낸게 희망이랑 우리랑 진이었으니까 희망이 호리병이 있는 걸로 봐서 나머지 두 개도 얘네 집에 안 있지 않을까? 이튿날 그 집을 가보니 모든 인간들이 울며 어제 내가 명줄 끊은 인간을 그리워하며 추억하기에 그 인간의 우는 목소리를 흉내 내어 주었다. 헉! <웃음> 뭐? 어? 하얗고 파란 낯짝으로 날 쳐다보기에 더 크게 웃으며 아이고 나중에 하는 소리를 내주었다 이름도 모를 봄꽃들이 바람에 흩날려 꽃비를 이루는 곳에서 낯이 맑은 아이를 보았다 뜯어보니 눈망울이 꽤나 반짝여 말린 고기를 주니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해치우더라 응? 아이가 눈에 밟혀 오늘은 고기로 국물을 낸 음식을 들고 아이를 보러 갔다 어찌나 빨리 먹는지 뜨거운 국물에 혀가 데일까도 심초사했대 가족의 여부를 물으니 어미가 보고 싶다고 온다 어미는 이미 기가 꺼져 이 세상에 없단다. 보고 싶어 우는 아이에게 만날 수 있게 해줘야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아이를 찾아가 어미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어떻게? <놀람> <놀람> <놀람> 죽인 거요? <놀람> 에? 뭐야? 나좀소문 돋았어. <놀람> 이렇게 연차 잠깐만 여기가 있는데 장산범의 연옥 기록기 연옥의 생활은 지루하고 지루하다. 나는 아예 청을 들어준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게 살생이니까 여기로 불려왔나 봐, 끌려왔나 봐 여기로 그쵸? 이좁고 답답한 곳에 의존하여 살아가려니 하루하루가 고비다. 다시는 인간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리. 연옥에서의 삶이 답답하여 나가고 싶다 생각하였으나 막상 며칠 살아보니 나름 지낼만 하더라. 어?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애기는 엄마 보고 싶다고 한 거긴 한데 그 말이 곧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또다. 우렁찬 호랑이 한 마리가 포효하는 소리. 온 마을이 울리는 우렁찬 고함 소리에 놀라 술잔을 놓쳐 바지적삼 적신게몇 번인지 강철이와 사오는 왜 저리 싸우는 것인지 둘이 엄청 싸우나 봐 이곳이 바로 말로 만 듣던 현관? 둘이 사귀잖아 사귀기 전인가? 기수상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발을 헛디뎌 삼도천에 빠져 그만 이 세상에서 사하여 질 뻔했다 적지 않게 약주를 하여 몸도 무거워 정말 끝없이 가라앉던 중구승대이 오지랖 넓은 녀석이 삼도천에 두렵지도 않은지 망설임 없이 날 건져올렸다. 내 반드시 은혜를 갚으리아 그래서 승대한테 잘해주나 보다. 오. 승대와 가재 잡으러 가서 물만 흠뻑 뒤집었었다. 내 머리가 물에 홀딱 젖어 푹 가라앉는 걸 보곤 승대가 와하하하 하고 웃었다. 햇빛도 좋고 승대 웃음소리도 좋고 다 좋았다. 내일 또 가재를 잡자 해야지. 승대가 살려줬네 그쵸? 은인이네요 보니까 응? 여기는 그냥 뭐이 정도만 한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응온것 같은데 아 맞다 아까 전에 그거 있었지 그러고 아까 이게 있었거든 오른손으로 책을 어루만져라 라고 되어있거든요? 어? 뭐야? 응 뭐야? 응? 순간이동을 했잖아? 뭐야? 훼손된 장산범의 책 책에 이름 써있네 그쵸? 이건 뭐지 도대체? 여게 뭐가 쓰여있는지 근데 여기가 그절인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연옥에 왔을 때한 번도 와본적 없는데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여기가 바로 원령사인 것 같죠? 아까 그그 그 사람이 불쌍 대승부정 옷이 있다 불상 여기도 나비가 있네? 불상이없어야절 예쁘다 여기나 봅시다. 여기도 있네. 어디 있지? 이거그그냥 그림인가? 그냥 그림인가? 음, 음, 그림인가? 맞는 인가네림인가그가 그림인가? 그림 같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때? 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디로 올라갔대. 에? 뭐지? 어디로 가야 하죠? 기다려. 불상 뒤에 숨겨진 곳? 수상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림으로 들어가 볼까? 어, 오 씨, 흥, 흥, 어서 흥, 흥,